오중순에 지내고 나니 겨울이 온게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입고된 차량은 뒷좌석에 탑승할 어린 자녀를 위해 에어벤트를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앞좌석 바람에만 의존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죠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프론트와 센터 그리고 리어 덕트가 필요하며 송풍구 커버 어셈블리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구 시거집도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작업이 필요하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콘트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센터 콘솔을 드러내고요. 리어 성풍구 어셈블리와 덕트를 장착합니다. 시거 쪽의 경우 순정 커넥터를 이용해 연결해 주고요. 프론트 덕트를 장착합니다. 탈거 역순 조립을 마친 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연막 살균기를 이용해 바람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요. 완성되었습니다. 뒷좌석에 파워 아울렛이 생겨 USB 포트 충전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향은 다리방향, 풍향은 3단계로 세팅 후 확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뒷좌석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앞좌석과 함께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몸통과 다리방향으로 풍향을 설정해주면 될것 같습니다